자격 박탈이야. 이제 요연령 요연 떼고 그냥 사원 티비로 가는 거지. 자격 박탈이야. 자격 박탈. <웃음> 네가 나를 괴물로 만들어 놓고. 아니지 <웃음> 뭐. <웃음> 전혀 소박하지 않아. 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 꼬리스마스였나? 시7년 인생, 한 번도 것같 지금 이거 민간 극장이야? 취하거든 <웃음> 내 스스로 너무 멋있어 어. 내 스스로 너무 멋있어 이거 왜 찍는 거지? 더 신비로. 그니까이 <웃음> 어, 유라가 탔다. 영상이네 데이지 이거 완전 피마원 아이가? 피마원.. 이거 한개딱뚝 떨어졌거든요 피마원 그 말고 여기 거 이거? 응어 근데 뭘또 하고 네. 혹시 지치셨어요? 잘못 왔거든. 지금? 잘못 와도 한참 잘못 왔어. <웃음> 내가 아는 비자리인 거 아니라고. 아, 이렇게 걸으려고 온거 아니야. 그냥 차 타고 편면하고 싹 지나가는 그거 생각하고 왔지. 지금 우리 3,000원 돈 냈기 때문에 꼭뽑아 되거든요. 어떻게 마음을 잘 고쳐먹고 열심히 인턴해봅시다 <웃음> 많이 화가 나신는것 같은데요. <웃음> 토테일인가?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나. 나에게. <웃음> 나에게 화가 난다고. <웃음> 아주머니. 뭐하는거야? 어.. <웃음> <웃음> 림프절 마사지 <웃음> 좀 독하다 철야지 이렇게 피콘치도 뿜뿜한 데서 네이い pick. 특히 m a 요 잘 빠졌다. 응. 우리 퇴근길. 꽃냄새. 꽃냄새. 너 어, 엄마 탓 쓰면서 뭐가 좋아? <웃음> <웃음> 예뻐. 니가 더 예뻐? 아, 니가 더 예뻐. 자기야, 더 이뻐. <웃음> 저희는 이렇게 삽니다. 아, <웃음> 어, 근데 고기 있네. 음, 고기 있네. 아... 사이사이